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실패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종종 예기치 않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후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구상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고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너무 자주 거래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성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 경험담 중에는 성공적인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로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회사의 이익성에 따라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특정 주식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케이스로는 주식 시장에서 무리한 호재 기대나 이슈에 따라 판단력을 잃고 급박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뜨거웠던 코인 거품이 일어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급박하게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코인 가치가 급락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상태 시장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전체 시장을 관찰하며 기다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투자자가 투자할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그 회사의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예로는 테슬라 주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미래에 가장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속합니다. 또한 CEO인 일론 머스크가 경영진으로 있어 전례 없는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는 회사로 매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적인 케이스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케이스 중 하나는 시장 변동성이나 투자자의 패닉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뜨거웠던 코인 거품이 일어난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고 빡하게 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후 코인 가치가 급락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실패한 케이스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일부 투자자들이 이슈에 따라 판단력을 잃고 급박한 투자 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이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에 따라 급하게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케이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투자자는 작은 예금으로 큰 거래를 할수 있지만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수익과 리스크가 동반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급박한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시기를 당부합니다. 1. 충분한 조사와 분석 투자 전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력, 산업동향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대상의 잠재적인 위험과 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계획 수립 투자 목적과 기간,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해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상하고 예산을 정해두어 급박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 분산 투자 주식 시장에서는 일부 주식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수용. 주식시장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수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감정적인 판단 피하기.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으로 급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과 계획에 따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이지만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의 조언 수용, 감정적인 판단 피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리스크와 수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관련 종목 등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살펴보기 좋은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관련 종목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관련 종목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2. 헬스케어 관련 종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분야와 의료기기 관련 종목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3. 식품 관련 종목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건강식품 등 식품 관련 종목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4. 환경 관련 종목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5. 글로벌 기업 관련 종목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위와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충분한 조사와 분석, 분산투자, 감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